평화를 상징하는 순무형이었고 오두개 오, 같이 하는 예쁘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쇼핑왕 쇼팬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아슬 팬입니다 네. 제니 동동이라고 하는 아주 귀여운 아주 미묘를 한 마리 키우고 있고 저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유기묘, 유기견을 위한 기부 악세사리를 한번 주문해봤어요 제가 산 거는 메리디아니라는 브랜드랑 비코 메리디아니 체인 팔찌가 16,500원 그리고 비코에서 산 가죽 팔찌가 10,000원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어! 오! 이름 적혀있다 쇼태님의 착한 소비로 이루어진 마음이 유기동물들에게 전달됩니다 라고 하는 문제 모르겠는 명함 그리고 비꼬 스티커가 있고 나왔습니다 반려동물의 의미가 붙어있고 유기동물 입양 장례를 위해 활동하는 부른대입니다 이게 판목이 들어오고 잠깐만, 잠깐만 어! 되게 다될것 같아, 될것 같아, 될것 같아. 어, 약간 여유가 있는 어, 어, 어, 그런 핏은 아니고 평소에 팔찌를 안 타시나봐요. 팔찌 안할 리야? 응? 응? 응? 아! 오 아, 아, 아, 아, 아. 이게 남성용을 시켰는데, 작지 않나 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딱 맞는 사이즈고요. 그리고 가죽 재질이 막청그 저렴이 가죽 그런 느낌은 아니고, 생각보다 깔끔하고 되게 예뻐요. 확실히 뭔가 어? 이게 어 어, 어, 어, 어? 어? 일단 이건 팔찌가 맞는 것 같아요 어, 얘도 똑같은 것같습니다 어? 커플팔찌 나... 어? 아닌데? 잠깐만 혹시 메리디언이 관계자들 보고 계시다면 <웃음> 왜두 개가 온 것인지 주석 위에다가 니켈로 코팅을 한 거래요 생긴 거는 그냥 딱 저희가 아는 그냥 체인 팔찌고 앞에는 이렇게 강아지 뒤에는 손가락 모양이에요 평화를 상징하는 손 모양이었어요 어, 두개 같이 하면 예쁘다! 확실히 메탈이다 보니까 무게감이 조금 있긴 있어요. <웃음> 어, 이거 비코팔찌랑 같은 사이즈 시킨 거거든요? 근데 얘조 남네? 아무래도 메탈이다 보니까. 이게? <웃음> 네? 아, 문가라 몰라. 이 거는 뭐, 다른 는게 있나? 이게 니켈로 네. 하, 하면은. 네. 잘 모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메리디안이랑 비코의 팔찌를 언박싱 해봤는데 이 가격에 이거 주면 살래 말래 비코부터 만원의 가죽 팔찌 유기견을 후원하는 팔찌 가격 대비 그 의미가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 정도 사볼것 같아요 저라면그 다음 메리디안이 팔찌는 주석으로 만들었고요 16,500원입니다 이 아이도 역시 유기견 후원이고요 디자인 자체는 이게 더 많고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메리디안 저는 둘 중에 하나 르면 비코 디자인도 너무 해들고 의미도 좋고 근데 비코는 색이 또 여러 개니까 자 오늘 이렇게 비코랑 메리리안이의 기부팔찌 기부 악세사리를 언박싱 해봤는데요 혹시 쇼핑하쇼핑하 이거 사세요 궁금해하는게 있으면 댓글로남겨주시면 제가 다 읽어보고 어? 이거 괜찮다 거 있으면 사가지고 언박싱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언박싱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